안 보여? 보여요. 보이잖아. 마스크를 내가 내릴 거니까 너희는 써야 되지. 유튜브 올리면 겁나 잖아우즘시들 마스크 벗고 수업하고 있어 다시 사실 너희가 다 쓰고 있다는 건첫 번째니까. 그치? 제대로 써. <웃음> <웃음> 여기 위에다가 스프링클러를 겁나 잘고 덥다 그럴 때마다버튼 눌러. 고어요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인데 이건 그냥 패스 할게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자연수에 대해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제곱이 홀수면 각각이 원래 그 수가 홀수다를 증명하기 힘들어서 이 녀석의 대우 n이 홀수가 아니면 이지 근데 자연수에서 홀수가 아니면 뭐라 그래 어, n이 짝수면 n제곱도 뭐다? 짝수 어, 짝수다가 대우명제잖아 n이 짝수면 2k라고 놓을거야 k는 자연수라고 하고 그러면 2k의 제곱이니까 4k제곱이지 4k제곱은 2 곱하기 2의 k제곱이지 다시 2 곱하기 자연수 꼴이니까 얘도 짝수가 맞지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이녀석이 대우를 증명해서 대우가 참이니 본명제도 보다 참이다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바로 다 넘어갈 거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그냥 다패스할 거야 여기 거의 안 시킬 거야 여기 보면 a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을 증명하기 위해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둘 중에 한 놈이 적어도 한 놈이 1이 0이 아니면 hello 제곱해서 더한 것은 0이 아니다를 증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것 뿐이니까 여기 너희가 직접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이 특강도 패스할 거예요 여기로 넘어옵니다 오늘 할 내용이죠 용어, 이름을 만들어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직각이 있고 여기가 A일 때 여기를 B, C라고 놓으면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가 되지 이거일 때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내가 처음부터 계속 길게 읽었어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a라는 각일 때 그때 높이에 대한 높 뒷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sina라고 한다는 거잖아 선생님 sina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걸 들여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여기에는 되게 많은 개수가 있는 거죠 sin20도라는 그러니까. 것은 여기가 90도일 때 여기를 20도로 놨을때 이거분의 이거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선생님 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안 병원을 가라니까 이건 이해가 아닌 뭐야 정의야 사인의 정의 정의는 증명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외우고 받아들여야 돼 희주 눈초리가 아이씨, 갑자기 왜 삼각함수가 나와 아니 난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l o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p는 <웃음>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너희가 외우기 힘드니까 이건 외우는 방법을 줬잖아.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뭘 줬어? 사인, 토사인, 한자티 이렇게 줬단 말이야. 원래 이게 정이야? 아니지. 그럼 너희는 요령만 보고 맨날 요령대로 쉬운 것만 달라 그래. 근데 이 쉬운 걸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잖아. 요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영어를,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봐. P이면 Q이다가 뭐일 때? 참.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충분 조건이라 하며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야 이것이 오늘 얘기할 이야기지 이걸 대부분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실 거냐면 자 외우기 힘들지 P는 P는 총을 쐈어 그치 총알을 쐈어 충분 조건이야 Q는 총알을 맞았지? 그럼 뭐해? P를 흘려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 오케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P가 Q에 들어간다는 것은 p 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은 P라는 진리집합 P가 라지 Q에 어떻게 된다? 들어가지? 그럼 누가 작아? P. P, P가 작다는 얘기지? 작은 것은 큰 것에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고요. 큰 것은 작은 것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야 근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끼리 붙이자고 이기 위한 붙는 게 뒤로 갑니다 이기 위한 여기로 간다고 뒤로 간 상태에서 자크충 크작 뭐? 필를따라해자 자크충 크작클 자크충 음. 그작 그 작, 필, 필. 자크충그작필그작충그 자크충. 작품, 그 작품, 그 작품, 그 작품, 그작 충, 그 작품, 그그 오케이? 그작게입작 네. 붙어 작으그야 뭔가 얘기가 돼요. 네. 그러면 P랑 가가기가그 작품, 그 작품, 그 작품, 에 작품, 그어품다는품그 작품, 그 작품, 그어품다는품그 작품, 그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기 때문에 이 둘이 다될때 우리는 충분 필요라고 하지 않고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P와 Q의 관계에서 볼게. P는 자연수, Q는 정수. 누가 더 커? 정수가 더 커. 그치?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작 크니까 무슨 조건? Q. 충분 조건이다 Q는 P 이기 위한 P를, 조건. P를 조건이다. 크 작으로 갔으니까요 문제들 나오는 대로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 볼게요 1번 P는 Q 이기 위한이지 Q가 뒤에 있지? 2, 얘는 뿔망이 이거지 10의 각수, 5의 각수 이거지 얘는 X가 3 얘는 X가 3이지 둘은 뭐야? 같지? P는 작 Q이기 위한 크작 충분조건 크작 필요조건 둘이 같으니까 필요, 충분조건 다음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삼각형보다 이등변삼각형의 범위가 더 넓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무슨 뜻이야? a-b랑 a-b를 곱한 게 0이기 때문에 a는 b 또는 a는-b 이렇게 두 개야. 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지. 네. 자, 이거는 플러스 컴마 플러스만 얘기하고 더해서 양수고 곱해도 양수라는 거는 플러스 컴마 플러스지. 둘이 같지. 아까와 똑같네? 자크. p는 q니까. 자크. 충. 크작. 필 같네? 필충 다음 어. 이기 위한 붙는 게 뒤로 간다그랬고 필이니까 크 자기지 얘가 들어가야 돼즉 x는 마이너스 2즉 얘도 마이너스 2가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l 를 넣으면 l 마이너스 이 k 플러스 i l l 을 만족해야지 l l p i 오. 다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작, 그 충분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범위가 얘를 다 먹어야 돼 P가 여기 들어가야 돼 P를 먼저 그려 1, 3, 5조만하게 그려 왜? 아 미안해 조그맣게 그려 <웃음> 왜? P가 작으니까 Q는 검은색 동그라미 A 놓고 이건데 얘를 어디다 나와야 다 먹어? 여기. 뭐야 다 먹지? 그러면 이렇게야 A는 1보다 작은게 분명한데 올라가더라도 포함관계의 평화가 없잖아요 네. A의 최대값은 1야 네. 이렇게 물었어 A의 최대값은? 몰 그렇지 몰라 0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모양이 0 나와서 이거 0 <웃음> 대충 여기 있는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사람이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모아 놔줬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내용을 이해가 되면서한 번씩 해보는 거야 봐봐 4의 배수는 4 이렇게 되지 4,8 얘는 2,4,8 얘가 더, 더 크지. 크지 그럼 자크? 충분이지 이게 이해가 되면 안 외워도 돼 근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것만 보면 막 맨날 헷갈리 거면 머리에 쥐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외워야지 근데 이건 뭐야? A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A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둘에 대한 얘기가 같으니까 필충 맞지? 이거는 서로 소지 서로 소리랑 뺀거 없잖아 그러니까 둘도 같은 얘기니까 필요충분이지 사의배수랑 네. 2의 배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네. 2의 배수가커 12의 약수와 6의 약수 얘가 더커그러 크자니까 필요지? 네. 정수 더해서 정수? 얘는 정수정수가 아니어도 더해서 정수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지 충분 맞지 자크니까 각각의 호수야 더한게 짝수는 홀홀 또는 짝짝이지 이쪽이 더커 충분 맞잖아 자크 유리수 더해서 유리수 아닐 수도 있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얘도 충분이지 이해가 되시는 것들 을 내가 이 문제를 닥쳤을 때풀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딱 폈을 때풀수 있는 것들은 그냥 푸는 거야 근데 풀지 못하는 것들은 뭐야 외워야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럼 여기 볼게요 A가 B에 들어가 A가 B에 들어가 B차 A가 서로소야 A가 B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건 서로소한 뜻 B차 아, 이거 뭐야 A차 B가 공집합은 A가 B에 들어가 둘은 같은 말이지 이거 무슨 뜻이야 X는 0 고 x는 0이지 y는 0 또는이지 고 또는 얘가 크지 더한게 유리수야 각각이 모두 유리수야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지 그러면은 무슨 조건인지 판단하래 얘는 필요충분 얘는 자크충분조건 여기 문장 봐야 돼 이기위한이 붙은게 q니까 있는 거야 만약에 q는 p 이기아니면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필충충필 마찬가지 계속 이거 겠죠. 이거 하고 나면 뭐자 이게 무슨 뜻이야 x 는 3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3 사이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이거죠. p 는 q이 기이니까크작 p 입니다. 얘는 x 가1 이란 얘기죠. 얘는 x 가1 또는 2란 얘기죠. 이쪽이 크죠. 그럼 자크 춤입니다. 따라 읽어주셔요. 얘는 x가 3이에요. 얘도 x가 3입니다. 둘이 같기 때문에 뭐야? 필춤이죠. 왜필충만다따라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주는 거지.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지. p가 q이면 충분이니까 자크 이거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얘는 멀쩡한 모습이야. 마사랑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얘는 x가 a-2, 여기는 마이너스 a-2. 맞아? 네 얘가 얘를 다 덮어야 돼. 여기, 여기, 마이너스 a-2, 여기도 a-2. 오른쪽이 음. 항상 큰데 올라가더라도 범위에 영향이 없지. 네. 그럼 a는 4 이상, a는 6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 범위로 A는 몇 이상? 6 이상이지? 그러니까 자연수해의 최고 값은? 6, 6, 6. 필요 조건이니까 크작이에요 크작. 크작 얘가 커요 큰 거니까 크게 그리세요 얼마나 친절해 얘는 뭐야 여기 A-3 여기 A -3. 오른쪽이 항상 커 올라가더라도 범위에 영향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A는 0 이상 8이야 모든 정수의 개수는 몇 개? 9개 개몇개 있니? 6개 와우 와우 와왜와왜충분이야모게 성립이지. 근데 부정형을 부르기는 힘드니까. 얘가참이면이 녀석에. 대우도 참이야. X-20이면 X 제곱 더하기 A-2도 더하기 0이야. 그치? 그러니까 X는 1이니까 여기도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0이야. A는 마이너스 3이야. 오 되게 신기한 거 나왔어 루트 루트 나눴는데 없던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어 너희또 까먹었을 거야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커야 한다 그치? 근데 분모는 0이 될수 없지만 분자는 0이 될수 있다 정확히 얘기한 거야 그러면 X는 뭐보다 커야 해? 마이너스 1 되는 8보다 작다가 P야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루트 루트 곱했을 때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것은? 둘다 음수지 맞아? 근데 등호 들어가도 돼요 루트 분의 루트 루트 루트 나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것은?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0이 될수 없고 분자는 0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게 충분이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림을 같이 그리면 차 작으니까 마이너스 1, 8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 그럼 여기에 하얀 거 하얀 거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3 오른쪽이 무조건 크지? 네. 근데 하얀 게 검은 거 위에 올라가면 범위가 안 맞지? 여긴 하얀 거 하얀 거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은데 7 A는 뭐보다 큰데 넘어가서 5 A의 범위 몇개 있다고 이게? 오우 아이스한 오, 오, 문제네 오. 자 보자 얘가 예의 기한충분이니까 들어가는 거지 자크니까 그러니까 피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피가 있는데 Q의 여집합에 들어가야되니까 이런 상태 아니야? 네. 이제 보자 P가 Q에 들어갑니까? 절대 안들어가요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갑니까? 절대 안들어가요 P에서 Q를 빼면 이게 지금 너희 눈에 P차 Q로 보여야 된다 네 P에서 Q를 빼면 그냥 P죠 네. 이건 뭐야? P의 여집합이랑 Q를 더하면 그냥 P의 여집합이지 네. Q 됐네? P와 Q의 교집합은? 없어 없어 정답 몇번? 두둥, 두둥 두둥 어? 집합 두개 나왔지. 그치? 네 그럼 이게 뭐야? 상단논법 하는 얘기잖아 P이면 낙 Q인데 낙 P이면 나다리니까 Q이면 낙피고 R이면 P지 네. 꼬리 꼬리 물어보자 R이면 P인데 P이면 낙 Q고 Q 이면 낫피인데 낫피이면 나다리지? 네. 일로 오게 필요 조건이다. 이쪽이 크니까 Q 이면 낫피다. 있습니까? Q에서 낫피? 음. 있죠. 음. Q에서 낫피. 음. 충분히니까 이거죠. R 이면 피이다. 있습니까? 음. 있죠? 충분이니까 있습니까? 음. 네. 있죠. 충분히니까 이거야. R 이면 낫피다. 있습니까? 네. 있죠. 용어지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용어를 꼭 입에 붙여서 받아, 받아들여 줘야 돼 알겠어? 네. 다음 시간이 토요일이잖아 이번 주 토요일은 영상을 찍어야 될 거야 부정방정식이 들어가거든요 절대 방정식 절대 부등식? 음. 너왜 헛소리를 하보 <웃음> 절대 부동식 상강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산 수기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혹시 슈가를 좀더 건드려 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 부동식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마 내용이야 네. 어 우리 계속 몇 시야? 아, 저 기시간 2일요 어?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요 원래 일요일에 바꾸 있지 않요 일요일인가? 네.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웃음> 일요일 몇 시요? 여섯 시라고. 와! <웃음> 오케이 여기까지 익힘 문제 보기, 보기 익힘 문제 확인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증명파트만 패스했어. 그렇지. 비류법적 증명이랑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분명히 얘기할게. 여기서 연습을 한다 해도 나중에 까먹어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거기서 그때 한번 보완을 합시다. 우리 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